들어 오라고. 뭐 <웃음> 그렇게 뜸들리면서 들어오는 거야? 들어왔네. <웃음> 뭐 달래. 야 너는 내 염치도 없다. 명분이 없잖아. 어머머. 뭐 뭐. 뭐 나갔다 왔어. 잘했어. 재밌었어. 어, 얘 표정 봐 봐. 당연히 뭘 달래. 재롱아 근데 너가 지금 뭐 딱히 잘한 게 없는데. 씨쌌어똥 쌌어? 응. 어. 그럼 잘한 건가? 야, 무슨 신생아야? <웃음> 씨 싸고 똥싼면다 잘한 거야? <웃음> 아또뭘줘야 돼? 아, 자 이러고 이러고 좋은 거를 10년을 해 버리니까 애가 버스가 떼 줘. 사랑 정도 대 줄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랑짜 g o 있었어? 끝, 잘했어. 얘는 꼭이 o 게 이제 물 먹더라 항상. 어물 없대. <웃음> 어, 줄게. 아 o w it's 온도가 잘못됐나? <웃음> 왜안 먹네, <먹는> 뭐야? <웃음> 정수야, 뭐 뭐, 응. 어. 개 까까네. <웃음> 재롱아, 재롱아, 재롱아, 그만 먹어. 근데 확실히 재롱이가 물을 많이 먹어서 동안인 건 있어. <웃음> 이제 물 많이 먹어야 돼. 우리 집이 물 제일 많이 먹어. 맞아. 어, 어 이제 노는 시간이야? 뭐, 좋아. 와. 와. 걱정적으로. 도 응? 응. 그럼 나 하나는 갖고 놀 놀게 해줘 어? <웃음> 안되지 <웃음> 음? 이것도 내 응. 이것도 내 거. 어쩌라는 거지? 이 욕심이 많은 것도 동안의 비결이야 에너지가 넘치거든 재롱아 귀엽다 재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Native 소리가 다르다